오우... 네... 그병 찾으러 갑니다. 와 근데 진짜 무섭다. 근데 아무도 없어요. 와, 와 진짜... 아. 아 진짜... 와...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어? 안 무서워요? 안 무서워서요? 네. <웃음> 근데 그 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와 지금 봐봐 여기 방 있어요. 와. 여기 방 너무 무서운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면 여기 아닌 것 같고. 한번더 오케이 이제 방 하나 들어가려고 합니다. 으아. 우와 찾았어. 야. 찾았습니다. 아, 의자 왜 여기 있을까요?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. 네, 일단은 미션 성공했어요. 변이 찾았어요. 와, 이거 와, <웃음> <웃음> 진짜!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있으면 진짜 무서워져. 근데 이. <웃음> 아 근데 이. <웃음> 아 이렇게. <웃음> <웃음>